문재인 계좌지 개조, 문준종 계좌지 개조, 문더의 김정숙 매춘부, 추미애 매춘부, 김남국 계좌지 개조, 김영민 계좌지 개조, 김종민 계좌지 개조, 박밤계 계좌지 개조, 이재명 계좌지 개조, 이낙연 계좌지 개조, 정세균 계좌지 개조, 황희도 계좌지 개조. 김어준 계좌지 개좌 계좌. TBS 남성 관계자들 계좌지 개좌 계좌. TBS 여성 관계자들 매춘부 언알바 계좌지 계좌 정치일단 계좌지 개좌 계좌. 최강욱 계좌지 개좌 계좌. 정치초단 계좌지 개좌김촌 계좌. 계좌지 개좌 계좌. 황운하 계좌지 개조 더불어민주당 남성의원들 계좌지 개조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 매춘부 새날 남, 남자 관계자들 계좌지 개조 새날 여성 관계자들 매춘부 열린민주당 남성의원들 계좌지 개조 열린민주당 여성의원들 매춘부 청와대 남자 관계자들